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걸구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월 1일인데요 어, 일단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밤에 알게 되어서 이렇게 또 급하게 언박싱을 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보시죠 어, 길다란 게 들어가 있죠? 음, 안에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안에 있는 내용물 다뺀 건데요. 어, 아직도 무엇인지 추측이 안 가시죠? 일단 뭘다 하는 게 있고요. 음, 그리고 안에 무언가 있네요. 일단 공개하기에 앞서가지고, 어, 저는 태어나서 이것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에 갑자기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쭉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건 바로 태극기입니다, 여러분. 아,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또 군,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태극기를 개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문득 어, 태극기를 개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국경일들을 항상 술 마시면서 그런 날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 집에 오는 길에 문득 태극기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밖에 개양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바로 달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요. 지금 확인할 게 하나 있거든요. 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바깥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총 3개의 동 베란다에서 태극기를 볼수 있는 곳은 딱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이 독점이라는게 참 좋은건데요 이렇게 모두가 안하는걸 저만 하는건 좋은건데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을 안하거나 못하고 있는게 되게 아쉬울 따름이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국경일에 꼭 태극기를 개항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이제 밥 먹어야 됩니다.